안녕하세요. 이번에 리뷰할 여행은 온슬로트라는 여행입니다. 여기 컵 부분 있죠? 여기 델린 윙하고 이어진 부분 약간 굵어졌어요. 일자로 변경되고. 느낌의 차이가 있을 법한데, 그건 다음 화면의 스펙부터 보시죠. 그럼 사용해 보겠습니다. 상당히 안정적이고 가벼워요 그리고 굉장히 빨라요 기동성이 굉장히 좋은데 음, 저 같은 락스타 같은 외형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음. 감사합니다